<웃음> 너 오늘 우리의 고민은 바쁘게 사는 요즘의 우리 아, 피곤하다. 피곤하다 힘들다 라는 어? 단어를 입에 달고 산다? 자도 자도 눈이 무겁고 눈밑 다크서클이 뭔가 진해진 것 같다? 나만 그런 게 아닐 거다 나 팀이 만나 28세 한국 나이 29세 나는 건강이 요즘 큰 고민이다 지금 하는 일 유튜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이 즐거운 일을 내 몸이 못 버텨주는 그 순간들이 쌓이더니 내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그래서 고민 끝에 헬스장 PT 수업을 끊었다 무려 40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엔 아주 애기 운동 중인 나는 거의 안 모아줘, 안 모아줘. 어, 아니야. 작은 등량에도아이씨가 그 계속 나와 넘어. 10개 시켜놓고 12개 하는 PT 선생님 개만더 2개만 진짜 비다 속으로 많이 욕했다. 현재 PT 6회차. 운동 후에 긍정적인 변화? 음... 글쎄. 사람 조금 활기차졌다라는 느낌은 있다. 하지만 아침에 눈뜨기 더 힘들고 심지어 침대에서 기어나오고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근육통과 운동을 해서 그런지 식욕도 폭탄. 그래도 운동복 컬러들이 예쁘게 나와가지고 이런 거 컬러 조합하고 이런 쇼핑하는 건 너무 즐겁다. <웃음> 오. 운동복 사려고 운동하냐? 그럼 너있는 건강에서 뭐 하는데? 나 헬스장 다니는데? 나는 식단도 한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지롱 뭐 그렇대요 뭐 지네들은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고 비타민도 먹고 잘났다 그래 오래 살 거다 그래 근데 말이죠 오늘 은 사실은 PT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아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아직도 안 갔냐? 안 갈래 가기 싫어 여러분들에겐 운동이 즐거워지는 방법이 있나요? 댓글 좀 달아주세요 나도 즐겁게 운동하고 싶다